대부분의 그림을 잘 그리는 분들은 대상에 대한 관찰력이 정말 좋습니다. 내가 그린 그림이 서투르게 나오는 이유는 대상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그걸 그대로 표현하는 드로잉 경험이 적어서입니다. 그래서 잘못 가지고 있는 시각적 고정관념을 깨고 대상을 올바르게 보는 관찰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약간의 훈련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화가한테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빵모자 쓰고 연필로 이렇게 대상을 측정을 하면서 그리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어, 우리도 대상을 측정하면서 그리는 프로포션 훈련법을 한번 제가 임의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화가들처럼 이렇게 흉내내면서 그리는 것은 사실 어렵고요. 초보자라도 하나하나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아주 쉽지만은 않아요. 방법은 간단한 편인데 뭐 그게 좀 귀찮아서 그렇지 해볼 만합니다. 요즘에는 많은 사진, 이미지를 스마트폰으로 찾거나 아니면 모니터로 볼수 있는데 이렇게 연습할 때는 직접 계측하기 좋은 실물 종이를 가지고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잡지에서 사진을 구한다거나 아니면 A4사이즈로 내가 그리고 싶은 대상을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인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인물 사진을 활용하겠습니다. 근데 인물 사진으로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도 이왕이면은 인물로 하시는 게 참고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인물 사진을 고를 때는 어려운 거는 일단은 배제하고 쉬운 거부터 선택하는 게 좋아요. 천리끼도 한 걸음부터 라고 하잖아요. 쉬운 거부터 성공시켜 가면 성취감도 쌓이고 경험도 쌓이고 그림의 자신감도 생깁니다. 일단 정면 사진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물 눈, 코, 입을 형태를 파악하면서 그리는 게 초보자한테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옆모습이나 아니면 약간 측면의 모습을 그리는 게이 외곽의 라인을 뚜렷하게 찾을 수가 있어서 어, 연습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피해야 되는 사진이 있는데 어, 음영이 너무 짙게 나온 사진 막 어둡게 나온 사진 있잖아요 그런 사진이나 아니면 하이라이트 너무 바, 많이 받아서 이제 형태가 다 날아간 사진은 피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형태를 구분하고 찾는 게 초보자한테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림을 많이 그려본 분들은 경험이 있으니까, 또 공부를 했으니까, 대상을 뭐, 불분명해도 어느 정도 본인이 찾아가면서 그리는 게 가능한데, 그림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연습하기 위해서는, 그나마, 그나마 쉬운 사진을 선정을 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참고해서 그림을 그릴 건데요 굳이 컬러로 출력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흑백이어도 대상을 확연하게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이면 충분합니다 대신에 이 사진도 하이라이트를 많이 받긴 했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감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프로포션을 배우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 평소대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왜냐하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림 스타일과 프로포션을 활용을 해서 그린 그림과 비교를 나중에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눈으로 보이는 대로 본인이 원래 그리던 스타일대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림이 익숙한 분들은 어떻게 그려도 어느 정도 형태가 나오거나 배우신 분들은 구도를 잡으면서 그릴 텐데 초심자분들은 아마 어떻게 그리지? 어디서부터 그려야 되지? 하면서 많이 헤맬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지금 즐기면서 한번 천천히 그려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측면의 사진을 골랐는데요. 정면보다는 그래도 그릴 게 단순해서 난이도가 쉬운 편입니다. 저처럼 그리지 않으셔도 되니까 마음 편하게 그리세요. 저는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봤는데 완성된 그림이 마음에 안들수 있어요. 뭐 그렇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고요. 그림이란 게 우리가 기계도 아닌데 모두가 똑같이 그릴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배우는 거잖아요. 다 그린 그림은 일단은 킵해두고 제가 그린 그림이 뭐 이렇게 완전 초심자 정도가 아니라서 아마 나중에 비교할 때 아주 역동적인 차이는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 여러분은 꼭 미리 한번 그려보고 그리고 이제 프로포션 하는 방법으로 또 그려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프로포션 잡을 때 쓰일 격자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비율을 잡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 만들어놓으면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긴 건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투명 파일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 있으면 되고요. 네임펜 있으면 됩니다. 이걸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줄 건데요. 먼저 파일의 중심부터 체크를 하고요. 세로 중심선부터 그어줍니다. 파일에 막혀있는 끝쪽 부분 있잖아요. 1cm 간격 띄워줘서 가로선을 그어줍니다. 중심 세로선 기준으로 5cm 간격에 세로선을 모두 그어줍니다. 가로선도 마찬가지로 5cm 간격으로 모두 그어줍니다. 네임펜을 사용하는 이유는 유성이라서 그나마 잘 안지워집니다. 네임펜이 아니어도 비슷한 유성펜이면 상관없어요. 웬만하면 정확하게 그리셔야 합니다. 기준이 되는 그리드가 안 맞고 삐뚤럭하면 그림도 틀려지니까요. 마지막 부분은 남을 줄 알았는데 5cm 얼추 많네요. 간단하게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조금 귀찮을 뿐이지 완성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 만들어 놓으면 두고두고 본인이 연습할 때 활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걸 권유해 드리고 싶고요 자, 이건 간의 수공업으로 이렇게 손으로 직접 제작을 한 거지만 이런 어 시중에서 판매하는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제품도 있어요 비유자 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오는데 저는 이런 거 많이 활용을 해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유용해 보입니다 뭐 이거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어떤 게더 낫고 어떤 게더 불편하고 그런 거는 없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그리려고 했던 그 대상을 파일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꽂아주면 자 이렇게 비율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간단하게 이렇게 어, 볼 수가 있게 되는데 대신에 이제 내가 그릴 종이에도 똑같이 비율을 그려줘야 돼요 기준선을 너무 진하게 그리면 나중에 지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약간 연하게 섬세하게 그어주세요 만약 대상을 더 크게 그리거나 작게 그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격자의 비율을 조절해서 그리면 되겠죠 크게 그릴 거라면 종이를 더 크게 해서 간격을 6cm 이상으로 이렇게 조절을 해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과정이 좀 귀찮을 수 있어요 매번 이렇게 선을 긋는 게 사실 뭐 쉽진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려놓은 종이를 여러 장 복사해 두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대신에 복사하면 이 격자는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그림은 온전하게 연습용으로만 사용을 해야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준선은 최대한 정확하게 그려주셔야 돼요. 기준선이 틀리면 결국 그릴 그림도 다르게 나올 수 밖에 없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릴 건데요. 그냥 그리는 건 막연하고 어렵잖아요. 이렇게 나누어서 블록별로 그리면 조금은 쉬워지겠죠. 그래도 어디부터 그려야 할지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대상의 바깥쪽, 외곽 라인부터 찾아줍시다.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차근차근 그려나가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부분 묘사에 애쓰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균형감을 찾아가면서 그리시고 디테일은 다 그린 이 이후에 향후에 살려주는 게 좋습니다. 대상과 격자가 교차하는 부분들을 찾아서 체크해주면 그리기가 좀더 수월해집니다. 대상의 비율, 간격, 각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내 마음대로 그리려고 하면 대상과 약간 거리가 생길 수가 있겠죠. 머리카락 털을 일일이 표현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전체적인 실루엣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눈으로 알아보기 쉬운 뚜렷한 경계는 라인도 뚜렷하게 그려주고 애매한 경계는 얇고 섬세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그리다 보면 그냥 대고 그리면 안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방법은 있잖아요. 라이트 박스에 대고 그려도 되고 컴퓨터로 그린다면 레이어를 활용해서 그려도 되고 리터치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근데 대고 그리는게 그림을 그린다는거에 있어서 약간은 도움이 될수 있는데 대고 그리는 방법에 너무 의존하게 돼서 관찰력을 키우면서 그리는 실력 향상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디지털 세대다 보니까 손으로 그리는 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만약 디지털로 연습을 할 거라면 뭐 그리드를 깔아주면 상관은 없겠죠. 프로그램의 기능이 다 있잖아요. 아니면 직접 그리드를 새 레이어로 만들어줘도 되겠죠. 어, 폰으로 사진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은 그리드 어플도 있더라고요. 그리드 어플에다가 사진 띄우면 어, 뭐 계측을 하는데 문제는 없겠지만 대신에 사이즈가 작아서 실물 종이보다는 계측하는 게좀더 불편하겠죠. PC로 그림을 그릴 때도 비슷한 방식으로 계측하면 감을 키우시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되긴 하는데 보통 이제 타블렛 쓰시는 분들이 액정 타블렛은 비싸고 대부분 판 타블렛으로 그림을 그리잖아요. 판 타블렛은 손은 아래로 가 있고 시선은 모니터로 가게 돼서 익숙해져도 불편한 감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직접 손으로 그려보는 연습을 먼저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형태를 잡는 연습이 우선이니까 명암 파는데 너무 애쓰지는 마세요. 특히 명암 표현이 익숙한 분이 아니면 굉장히 어색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암은 가볍게만 표현해 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아예 표현하지 마시고 라인으로만 그림을 그리세요. 아마 이렇게 그리는 게 처음에는 불편할 겁니다. 평소에는 그냥 그렸는데 기준을 잡아가면서 그리는 게 뭔가 많은 제약이 생긴 것 같고 생각보다 어렵죠. 그리는 게 아니라 제도하는 것 같아서 사실 그리는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려서 거의 근접하게 그리는 게 가까워지면 나중에 기준선이 없어도 대상을 그릴 때 이전보다 숙련된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대상의 형태에 근사치에 가까워 질 때까지 수정하면서 꼼꼼하게 그립니다. 될 때까지 그리는 게 중요해요 한번 해보고 이상하다고 포기해버리면 결국 거기까지밖에 될수 없습니다. 그리고 있을 때는 어느 부분이 많이 엇나갔는지 모를 수 있어요. 당장 다 그려도 끝난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다시 그림 봤을 때 이상한 부분을 수정 또 하면서 정답 체크하듯이 집요하게 하나라도 완성을 해보면 도움이 정말 크게 됩니다. 사실 이 연습은 다작하듯이 그냥 많이 그리는 목적이 아니고 하나라도 한 장이라도 제대로 그리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리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여기서 더 그린다면 기준선을 싹 지우고 선을 정리해 주거나 명암을 쌓아 주거나 아니면 색칠을 하거나 아니면 기본 스케치를 활용해서 디지털로 넘겨서 그림을 그리거나 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뭐 우리는 이 정확하게 계측해서 그리는 게 연습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연습을 해보는 걸로 여러분들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완성된 그림을 한번 애초에 눈대중으로 그린 그림하고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뭐 저야 그림이 좀 익숙한 편이다 보니까 아주 뭐 차이가 확연하게 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직접 눈대중으로 그린 그림보다 계측을 하면서 그린 그림이 좀더 정확해 보이긴 하죠 확실하게 차별화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그렸는데도 그림이 아직 어색하게 나온다면 그건 제대로 개축을못 했거나 아니면 기준선을 잘못 그었거나 둘중 하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처음에 충실하게 간격을 다 찾아가면서 제가면서 그림을 그리면은 나중에 이제 감으로도 이 간격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눈의 형태나 뭐 코의 형태나 굉장히 서투르게 나왔다 어색하게 나왔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눈의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나서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거 인물도 생각을 하지 않고 한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리면 더 좋겠는데 그게 우리가 잘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 아예 이거를 거꾸로 그림을 보고 그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결과물이 만족이 안 된다면 거꾸로 한번 그려보세요. 이제까지 프로포션을 계측하면서 그리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그림은 아는 것보다 직접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영상에서 세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 그릴 대상 정해서 평소대로 그려보기. 두 번째, 비율 재수 있는 격자파일 만들기. 세 번째, 비율 파악하면서 그리기.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작은 미션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모두 완성하면 비교 사진을 한번 찍어보세요. 아마 차이가 확연하게 보일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